외계인 납치작전은 피그로맨스를 제작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래머, 테크니컬 아티스트, 애니메이터 이렇게 한 팀이 되어 피그로맨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게임을 만든다 라는 모토를 갖고 피그로맨스 이야기를 게임에 맞게 기획하였고 그에 맞는 캐릭터를 디자인하며 다양한 애니메이션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니티를 통한 개발 과정을 거쳐 피그로맨스 게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제작을 시작으로 경기 게임 오디션에서 탑10에 선정되었고 이후 지스타에 참가하며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열심히 피그로맨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